싹다한번 뭐 게이밍 모니터, 풀스5까지 빌려와봤습니다. 분위기 좀 내려면 은아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켰다 지금 다열 받았으니까 미세먼지만 하나 만어가 있었는데? 나 이제 뜬다. 왜 그리던 드림칼이 겠습니까 아! 네, 삼촌들 다다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리뷰할 것인가? 네, 여기 앞에 세팅을 조금 해뒀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아스라다랑 오거 하이스펙 시리즈를 조금 머신들을 리뷰를 하면서 아 실제로 운전도 해보고 싶다, 레이싱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 PD님께서 플스5를 어, 구입을 하면서 레이싱 휠도 구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놔봐라 한번 리뷰해보자 그래서 싹다 한번 뭐 게이밍 모니터 플스5까지 빌려와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리뷰할 녀석은 바로 앞에 있는 로지텍 G923 레이싱 휠 플러스 쉼프터 패키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뭐 나온지가 완전 뭐 최신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로지텍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네, 최신 레이싱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쉬프터까지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61만 원. 이 친구 빼고 이거랑 아래쪽에 있는 이제 페달 네, 이거 두 개만. 네, 단품은 55만원 되겠습니다. 자, 뭐 로지텍 회사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키보드, 마우스 만드는 회사라고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이밍 제품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이싱휠은 사실 이 로지텍이랑 트러스트 마스터 이두 회사가 양대 산맥이에요. 뭐 근데 네, 요거를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PD님이 이걸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조금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 가죽 자체에 이런 마감들 있잖아요. 스티어링 휠이랑 뭔가 비슷한 소재를 좀쓴 느낌은 좀 있어요. 물론 휠 사이즈 자체는 작습니다. 뭐 실제로 레이싱 휠을 좀더 크게 뭐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크기로 나오는 레이싱 휠들도 있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잡았을 때 조금은 귀엽다. 네, 하지만 성능만큼 귀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막 스티어링 휠막 돌리다 보면 어디가 센터인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 네 블루 메탈로 센터 표시도 확실하게 해줬고 육각 렌치로 여섯 개돼 있고 안에 로고 박혀 있고 네 여기에 조작 버튼들도 있고 패들 시프트 아, 소리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붙잡아 놨을 때 제가 꽤나 많은 이제 힘들을 좀 줘봤는데. 테이블만 무거우면 느낌은 아하. 괜찮아요. 막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레이싱 휠을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 피드백이 있느냐, 핸들의 이 저항력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휙휙 돌아가는 그런 이제 스티어링 휠은 사실 현실, 까만좀 없어요. 그죠? 그냥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이휠 트래킹 굉장히 좋습니다. 초당 4000번이 돼가지고요. 움직일 때마다 그런 저항들을 이쪽에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그런 접지력이라든지 이런 서스펜션의 그런 변화라든지 뭐 당연히 충격에서도 이 느낌이 다 오고요. 네, 심지어 이런 관성까지도 됩니다. 두 번째는 휠 각도입니다. 휠 각도가 900도는 돼야 돼요. 두 바퀴 반 정도가 돌아가는 게 네, 실감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시프터 자체도 여기 지금 눌러서 얘를 지금 고정을 해놨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6단, 1단, 2단, 3단, 4단, 5단 굉장히 작지만 실제 내가 어렸을 때 탔던 우리 아빠 스텔라 6단 시프터랑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죠. 여기, 여기 가죽마감, 이런 것들. 요즘에 볼수 없는 뭔가 그런 클래식함이 있고, 실제를 좀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 네. 밑에 지금 있어서,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네, 페달처럼, 네, 시프트, 브레이크. 엑셀, 네, 우리 때는 이제 악셀에다 네,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처리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광택나는 페달은 제가 여태까지 몰았던 차들도 이렇게 광택나는 페달은 없었어요. 실제로 이 페달 자체도 동급에서는 가장 좋은 페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휠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이나 약간의 이런 뭔가 충격들을 받는 것처럼 페달도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런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 실제 자동차랑 꽤나 비슷하게 구현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느꼈고요. 뭐 이제 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우리가 남자라면 게임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또불끈그막 끌어오르는 그 로망, 이 레이싱에 대한 로망 좀있지 않겠습니까? 다 영광의 레이서 세대잖아요, 우리 그죠? 아, 그래도 뭐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야 되는데 뭐좀요 정도 기분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게임이라도. 자, 제가 이제 그란 투리스모 세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 이런 레이싱 게임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PSP로 뭐 조금 해봤던 거 외에는 이렇게 본격적인 레이싱 휠풀 패키지를 가지고 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휠 각도 900도와 포스피드백까지 장착한 로지텍 G923 한번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도 완전 초행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쿤타치. 아 제가 또 람보르기니 쿤타치 한번 저기 라이브로 한번 조립하지 않겠습니까? 697,800원이네요. 만 어? 나 2만 크레딧밖에 없네. 어떻게 해야 돼? 돈뭐 현질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살수 있는 차가 세 대밖에 없어요. 혼다, 도요다, 마츠다 세. 다 일본 차밖에 없네. 아. 자, 그냥 요거, 예, 요거로 샀게요, 요거. 아니다, 혼다, 요거. 하이브리드로 샀게요, 하이브리드. 살짝 긴장도 되고 좀, 예, 좀 덥습니다. 예, 땀이 좀 납니다. 예? 이 가죽 잠바 때문이라고요? 오좀보고 본격적으로! 보통 원래 레이싱 할 때, 아니면 운전할 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살짝 땡겨 않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요렇게 하는 편이어서. 예, 요거 요거 갖다 놔야 돼요. 먼저 아시죠 여러분? 사이버 포뮬러 아스라다 잘 부탁해 아스라다 자 3위 이상 입상을 해서 정말 영광의 레이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페달의 느낌,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트 가지고요아 이게 막 빵빵하게 소리들어 갑니다 이 타이어의 이 접지력, 이 노면의 흐름을 다 읽고 있어요 이 흔들림, 네, 이 진동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실감나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 부딪혔을 때이 충격까지도 흡수하고요 이렇게 지금 돌고 있죠 이때 저항도 느껴집니다 아슬하다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부스터 없냐 이거는? 아 이건 리얼 레이싱 게임이네 부스터가 없네 사실 이게 부스터 쓰는 재미인데 지금 몇인데? 4위야? 이뭐 지금 차가 너무 중고차야. 너무 13,000크레딧짜리야. 가야 돼. 가야 돼. 상훈나 지금. 뭐했어 아스라다. 아이씨. 5억으로 바꿔야 되겠네. 다른 게임 혹시 다운받은 거 없어요? 자 일단은 네 아스라다 필요 없을 정도의 스피드니까 내 네, 뺄게요. 이게 초반에는 조금 네, 설정상 오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또 현란한 제 레이싱 실력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로지텍에서 얘네랑 같이 맞는 세트바리 의자는 안 나왔더라고요 다른 브랜드 거를 사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는 아시죠? 이것도 여기 걸면 안돼이 원래 시프터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내 오른쪽 허벅지 옆에 그래서 여기서 달려주면서 밟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 이 지금 옐로 라인이 베스트 라인을 쓸수 있는 그건 것 같은데, 아, 난 이것도 너무 자존심 사네. 없어도 되거든. 어, 요, 그란투리스 모 하기 전에 더 크로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고, 고 게임은 이제 요런 실제 레이싱 게임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 배, 오토바이도 운전을 다할수 있는 뭐 그런 게임인데, 실제로 얘가 이 로지텍의 소프트웨어가 그런 게임들까지 다양하게 다 네,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 네, 그런 것들도 뭐 조금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해보니까 얘네들 자체에 뭐 브레이크와 네, 이 액셀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게 더 움직인다 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란트리스모 7에서는 지금 제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그 게임을 할 때는 실제로 여기 지금 센터 위에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제 네, RPM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씩 낼 때마다 RPM을 높일 때마다 차례차례 녹색불 두개 빨간불 두개 파란불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속도를 직관적으로도 보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지텍 G923 네, 레이싱 휠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컨트롤러로 레이싱 게임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이 게임은 무조건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갖춰줘야 뭐 레이싱 게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입문용으로 하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해보시고 뭔가 어,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휠 민감도라든지 포스피드백 레벨 설정 버튼 커스터마이징도 다또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네, 맞는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잠깐 해봤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혹시나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는 그런 IT 기기나 뭐 그런 장비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